돼서. 얍. 얍. 아잇. 이렇게 해서 야야 아이 이게 이렇게 한게 맞아? 짜, 짜, 호 좋았어.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맞어오오오오 오케이. 좋아 스무스, 스무스야죠. 와, 우와. 와, 우와. 아이 안 좋아. 아이, 야, 야, 좋아서. 오, 케이 어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어, 어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나 너무 오, 오, 오, 좋아 좋았어. 아? 아, 이런, 안 돼. 아, 우와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맘미야 오오 어. 앞으로 가 얘들아. 앞으로 야 어, 그렇지 아니야 들어서아오오 살려자 오오오 좋아 버텼어 좋아 버텼어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좋아 됐어 오 나이스 와 성공 빠세 좋아서 걸려 걸리란 말이야 이게 안돼 왜 이게 안되는거냐 말이야 우호 좋아 잘 가고 있어요 오호 오. 야야야오 호호 오. 쩝아 아, 호 나이스 좋아서 운빨로 간다 오. 오 오호 아 여기까지 왔다 야 올라가지 마시구만 일단 앞으로 콜킨이 네가 먼저 가나 아, 걸렸네 잘려아하하하하하하하다오 <웃음> <웃음> 어 됐다, 어 됐다, 어 됐다, 어 됐다, 어 됐다, 오 오야야야야, 오십 오십, 오오야야야오오에 피카츄 대초마을이야. 오오오 오, 오, 살았다. 사발 점퍼. 오, 어어어오개 오, 오, 무서워. 오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니야오오말 어. 어, 아니야. 아니 어. 내가 태초야. 야 걸렸어요. 걸렸어요. <웃음> 대좋아오오오 됐.. 이게 됐네 뭐 좋은 거오와랬어나 와, 초마을이야 오 살았다 오신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안주셨는군요 싸봐. 오오오오오 야, 오오오오오오 <웃음> Ah ah ah a ah a ah ah a a i a ah ah a ah a ah ah a ah a ah ah a a i a ah ah a ah